Thank you. 대한민국 성공의 명장 송종원 귀하는 기쁜 애정과 열의를 가지고 돌문화공원 명품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발전이 이바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함께 미래로 민나는 제주를 실현해 나가는데 기여한 공이 크므로 그 고마운 마음을 이배에 담아드립니다. 2023년 5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대독 말씀드립니다. 예, 네. 제주특별자치도 돌문화공원관리소 행정운영팀장 김현철. 그래서 이제 설문자할망의 전설. 우리가 제주도가 만 팔천여 신이 있는데, 우리가 제주 스플리팅을 통해서 제주의 미래가 더욱 더 아름답게 변화하고 설라신나를 가지고 또 제주의 역사를 또 문화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여신들이 지니고 있는 공생과 공정, 평화의 이미지를 한껏 받아가시고 제주가 바로 그 평화의 발신처가 되어서 세계의 중심이 되는 그런 세상을 한번 꿈꿔 봅니다. 제2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헌향, 향을 올립니다. 강창화 김미정, 박두화 제관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헌향하여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한 줄기의 향을 올리오니 참다운 향기, 하늘까지 피어올라 온누리에 널리 퍼져 이 세상을 맑게 하고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에 향을 올리는 것. 드시고 차를 올려주신 뒤에 반베레호 제자리로 가셔서 사회자 멘트가 끝날 때까지 두 손을 모아 문념해 주시면 됩니다. 제 u n g 주 o b 혼 n 하여 주십시오. 세 y o 제 u 께서는 집사로부터 y o 받으시고 동시에 u n 올려 주신 u 에반배 o 제자리로가셔서사회 g y o Bungyo. b 주시 g y o Bungyo. Bungyo. Bungyo. b u n 제주 돌문화공원 이곳 제단의 강림하사 지금의 신설을 흥양하소서 직원분들은 바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분들 이제 양쪽으로 나. 남... 이렇게 들었나이다. 당신이 치마로 흙을 날라 한라산을 만들고 그때 흘린 흙들이 수많은 오름이 됐다는 이야기. 산보다 더푸신 설문대 할망이시여, 한 발은 한라산을, 또한 발은 산방산을 딛고 바닷물에 빨래를 하셨다는 크나큰 사랑 담기 위해서 그렇게 몸이 커지신 창조의 어머니 설문대 할망이시여, 아들들에게 먹이려고. 어느 하루 죽을 수다. 죽솥에 빠져 죽었다는. 그리고 죽을 먹은 아들들은 500장군이 되었다는. 사랑의 어머니 설문대 할망이시여. 한라산보다 더큰 사랑. 죽처럼 펄펄 끓는 이야기라네 어머니를 향한 사랑이 돌탑으로 서 있는 이야기. 그것은 우리 잃어버린 순수를 다시 가슴으로 불러오는 노래. 오늘 우리들이 슬프도록 아름다운 이야기. 통복인 듯 들려오는 당신의 노래를 듣고 있네. 아들아, 사랑한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 영원한 사랑의 노래 서로 손을 잡고 노래하나니 우리는 달, 하늘과 땅, 나무와 꽃, 짐승과 벌레, 비와 바람, 그리고 눈물라까지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하겠네. 그리고 당신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뒤로 도셔서요. 뒤로 두셔서 관객분들께 다같이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박부입니다 네.